안녕하십니까. 마이클 허희입니다. <웃음> 전 시간에 이어서 그 여태껏 12년 동안 그마해 구간, 깔딱곡에 그, 그 구간에 헤매갖고 지금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저 자세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연속으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거 들어가기 전에 이제부터는 이책 책이 많이 나갔는데도 그 워낙에 이런 게 훈련이 안 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10년을 갔다가 국장식이나 아주것도 그 얌전하게 진짜 성실하게 하신 분이 이게 뭐예요? 그러고 물어보더라고요 너무 조심스럽게 그래서 아 국장식이나 되고 10년씩이나 했다는 분이 모를 수도 있구나 아 그래서 제가 그런데 오죽하 처음에 하신 분들이 또 이거를 어, 이게 새 시스템이 아니거든요? 원래 이게 정통 시스템인데 아, 모를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아 차근차근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 여태까지 는 Q, 그 다음에 스타트업, 빌더, 그래서 QSB 이렇게까지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세븐코어. 근데 이제 이 표에 대해서 좀 먼저 설명을 해야 될것 같아요. 저희는 어, 아메이는 아메이하고 저기 우리 저기 애터미 두 개밖에는 어, 그 비교할 대상이 없습니다. 그, 뭐, 허벌 라이프니, 뭐, 그, 뉴 스킨이니, 유니시티니, 전통적으로 2등, 3등, 4등, 5등, 그, 쪽을 그냥, 그래 꾸준하게, 그, 미국이나, 뭐, 우리나라 수준 다 똑같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들도, 어, 생필품에 감히 도전을 못 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생필품을 도입해서 이렇게 비위가를 매기고 이렇게 한다는 게, 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는 암에만 독보적으로 여태껏 해서 그 64년 전에 아메이가 창립한 이래로 여태까지 부동의 일등으로만 졸립을 해왔는데 지금 애터미한테 이제 추격을 엄청나게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그것도 그 꼴랑, 그 네트워크로 전환한 지 12년, 만 12년이 채안 됐어요. 그런데 12년 만에 이렇게 추격을 당해서 아메이도 지금 절취부심. 뭐, 부동의 일이긴 지금은 현재는 그렇지만은 이제 물과 몇년안 있어서 이게 바뀐다는 걸 갖다가 왜 그, 그들이 그 모르겠습니까? 그냥 전반적으로 보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아, 아메이하고 애터미만 됩니다. 그그 그 이유는 뭐냐면 <웃음> 네트워크는 건강보조식품하고 화장품 위주로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게 네트워크라기가 가장 좋은 그런 제품군이에요. 애터미 석세스 시스템 가이드북 리뉴얼 안내 2020년 초판 통권 5천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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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껑 날라가서 날라오신 분들 뭐 이렇게 해서 하시는 분들 또 그냥 왕 소비자가 되시는 분 이게 가능한 거고요 그효과로서 입증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화장품 같은 경우도 효과도 효과지만 아무래도 이렇게 침 튀기고 마사지하고 뭐 등등등 그 용법을 가르쳐 주고 아 원래 안 바꾸려고 하던 그 화장품을 바꾸려니까는 일단 바꾸기만 하면 오, 그 다음서부터는 어그 제품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은 그 다음 소프터의 전개가 좋거든요 그래서 아메이하고 애터미 빼놓고는 나머지 그 허벌 라이프니 뭐 이런 데들은 주로 다 건강식품하고 화장품으로 돼 있지, 이 생필품을 갖다가 하는 건 약간 흉내내는 정도지, 에, 그 아메이하고 애터미 같이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아메이하고 애터미 그리고 나머지 그런 2등, 3등, 4등 뭐 PM 뭐 이런 데까지 다 포함해서 다 그들은 에, 사실은 네트워크 이라고 하긴 하지만은 아메이와 우리 애터미를 위한 어떤 들놀이라고 이렇게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가 될 겁니다 그분들이 듣기에는 굉장히 기분 안 짜는지 모르지만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그 단적인 예를 보면 은 한때 다이너스틴이 뭐뭐또 이름도 조금 까먹었는데 그뭐 kt에서 하는거 뭐 이런거 통신단계 다들 유행 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런 것들 뭐 그래도 랭킹 안에 들어와 있고 막 그런 데인데 그분들이 왜 통신사 단계가 한 15년 전뭐 그때서부터 완전히 그냥 뭐 완전히 그 네트워크의 대세를 뭐 장악할 것처럼 그렇게 나왔던 이유가 뭐냐면 핸드폰을 사고 난 다음에 싫어도 좋아도 자기 핸드폰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그 사용 실적이 나온다는 거 꾸준하게 나온다는 거. 그래서 누군가한테 전달을 했다 그러면 그 사람들도 어차피 그 핸드폰을 쓰는 하는 사용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용량이 나오기 때문에 이건 꾸준히 깔린다 그러고 핸드폰이 어느 어한 5년 10년 20년 이렇게 있다가 그 대체제로 싹 바뀐다 이런 것도 없지 않습니까 더 발전해서 나가지 그러니까 그 거기에 취해서 그 사용실적 때문에 그거를 선택하신 분들이 한 8년 10년 아주 죽도록 노예지만 하다가 나 나았다 뭐 이런 얘기들 갖다 가 이제 흔히 저도 제 주변에 친구들이나 뭐 누구한테 다 듣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우리 진짜 정통 생필품 전반에도 한번 그그 골드러시 때한 180년 전인가요? 그때 미국에서 그금강 개발하러 갔는데 실제적으로 금강개발한 사람은 소수 의 1%도 안돼 0.1%나 될 만한 사람들만 성공했고 나머지 분들은 결국엔 거기, 그 사람들을 쫓아간 생필품 업체들 그런 보급해 주던 그런 업체들만 배불려주고 결국엔 그들은 다 망했어요 그러니까 는 생필품이 갖고 있는 그 재구매 싫어도 좋아도 지가 아쉬워도 쓸 수밖에 없는 그게 생필품이기 때문에 이게 다루기는 힘들지만은 다뤄서 성공 어느 궤도에 올랐다 그러면은 굉장히 성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트워크는 생필품이 전제로 깔려지고 재구매율이 계속 있어야지 3대, 4대, 뭐, 그 이후로 영속적인 그게 돼요. 그래서 아메이는 지금 4대, 5대까지도 물려받은 사람들이 나와서 그냥 3대, 4대 그냥 계속 행복한 거예요. 그들은. 그 조상 하나 잘, 잘 만나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아마 이제 우리는 12년밖에 안 됐으니까 우리가 지금 뭐 임페리얼들의 삶, 뭐 로얄 이상 되시는 분들의 그것도 제대로 한 사람들의 삶을 여러분들은 이렇게 목도로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건 큰 그림으로 봤을 때 그런데 자 지금 제가 왜이 얘기를 하냐면은 아,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죠. 뭐 제가 뭐 일개 이거 유튜브 하는 사람이 뭐 경제까지 제가 뭐다 아는 바도 없고 그러나 뭐대충여어떠 살아온 연식이 있기 때문에 아, 그동안 경험해 본게 있지 않습니까? 저도 IMF 때 회사를 그만두게, 그냥, 그, 뭐, 그냥 뭐, 강텐이 이렇게 돼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명예퇴직해갖고 두배 받고 나오고 만 이랬는데, 그때 아주 혹독한 경험, 초유의 한 번도 경험해보지도 않고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는데, 그때부터 이제 뭐 구조조정이라는 건 우리나라 뭐, 뭐, 그거에 그냥 기본 이제 베이스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경험을 한 겁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때는 쓰라렸지만, 2년 반동안에그 코로나 사태, 또, 그리고 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뭐 이런 그 지역, 어, 지역적인 그런 자기네들의 그, 그것 때문에 벌린 거지만은 그거에서 연동해갖고 지금 물가가 많이 오르고 있는 거 여러분들이 그 매, 매가지 걱정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그런, 그런 게 있어서 앞으로 IMF보다도 더큰 쓰나미가 올라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물가는 오르는데 부의 쏠림 현상은 더 가속화된 거를 갖다가 여러분들도 직접 느낄 거예요. 4차 혁명 시대에 요즘 뭐 어느 음식점 가도 로봇가 이렇게 와서 서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자리의 반이 절반이 없어진다. 불과 10년도 안 되는 사이에 일자리의 절반이 없어진다는 그 기사 제목은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나온 얘기예요. 벌써 몇년 전에 그렇게 나와서 이미 점점 없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쓰나미까지 와요. 그래서 이제 금리도 무지 올라가고 있고 물가는 그냥 그냥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물량 공급은 잘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물가는 이렇게 올라가고 그러는데 금리가 올라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동안에 뭐 그냥 겁 없이 막 투자했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 값 올라간다고 하다 보니까 그냥 막겁 없이 투자한 사람들이 자 깡통 찰 확률이 무지 많아진 거죠. 30년 전에 일번이 그랬듯이,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너무나도 천정부지까지 올라서, 그래서 이제 뭐. 급락이 이제 여러 학자들이 이제 막 급락되는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데 왜 그런 얘기 좀, 그, 좀 이렇게 곱씹어 볼만한 얘기긴 하지만 은 별로 좋지 않은 얘기를 하느냐. 그데 저희 네트워크라는 특히 에터미처럼 아주 단단한 생필품 다단계를뭐 12년 전에서 여태까지 이렇게 절대품질, 절대 가격으로 성공을 신화를 쓴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아주 굉장한 큰 기회입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잃고, 진짜 미래를 어떻게 개척을 못하고, 노후에 벌어놓은 돈은 없는데, 막 이렇게 이러신 그 유유 병력들, 유유 인력들이 어디로 가겠냐는 얘기죠. 결국에는, 아, 옛날에는 뭐 자기가 그래도, 아이, 그래도 다단계인데, 뭐 이러고 할지 모르지만은, 이제는 러시가 일어날 때가 이제는 조만간에 이제 몇년 내로 아, 올 것이다. 4차 혁명이 더 진전되고, 그 다음에 이제 쓰나미가 오면서부터, 아주 이쪽으로 대거 진입을 많이 하는데 다행히 우리는 세계 원투를 다루는 아메이하고 에터미가 됐는데애터미가 우리 대한민국이 종주국이라는 얘기죠. 박한일 회장님이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는 당당하게 그게 수출 역군으로서 우리가 뭐 어떻게 어떻게 했는데 밑에서 뭐뭔 것뿐이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고해서 다들 그들이 알아서 전달하잖아요. 그게 구조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 우리 애터미 제품들이 메이드 인 코리아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이 나가서 지금 그 달러 3억불 3억불이 농담이 아니거든요 10억불 또 100억불까지도 그냥 치고 나갈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럴 때일수록 기초가 단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큰 기회가 왔어요 아미하고 우리한테 큰 기회가 왔어요 왜냐면 생필품이니까 그건 전 세계인들이 눈만 뜨면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는큰계획가 왔는데 아메이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64년을 그렇게 부동의 1등을 했지만 은 여태껏 제도 하나 바뀌지 않고 그대로 왔어요 뭐 땡땅하게 돈을 버는데뭐 한다고 뭘 받고 그러겠습니까 사실 그러니까는 그러나 세배가 비싸요 뭐 거기 그 제품이나 우리 제품이나 우리 게더좋은줄 좋았지 나쁘지도 않은데 그세배씩이나 비싸요 이유 없이 근데도 거긴 조직이 잘돼 있기 때문에 시스템이 잘돼 있기 때문에 그래도 유지가 돼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우리는 3분의 1 가격밖에 안 되고 더 알려져 있고 이제 막신흥막 한류 열풍에 뭐 등등해갖고 이렇게까지 어 대한민국이 또 위상도 높아지고 해서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 IT 지수가 얼마나 좋습니까 60대 할머니들 뭐 60대는 요즘 할머니도 아니지만은 그분들이 이거를 아주 속사서로 쳐요. 뭐 웬만한 거 가통, 뭐 웬만한 거는 다 우리가 그러니까 사진 전송, 복사, 뭐 베레벨 거다 합니다. 뭐링크 걸고 뭐 이런 거별거다 합니다. 이런 나라는 전 세계에 우리 나라밖에 없어요. 어 전번에 제가 한번 그렇게 한번 그 이유를 얘기한 적이 있지만은. 근데 이럴 때일수록 그러니까 아, 아, 아메인은 아메인은 이제 꺼져가는 해예요. 사실은 이제 이미 지고 있는 해고 우리는 지금 막 떠오르는 해입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한테 큰 비전이 되고. 어, 미래에 큰비장이 되고 큰 백을 갖고 있는 그런 당당한 우리 에터미언으로서 이제 이럴 때일수록 더 기초에 확실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 아메이가 기초가 단단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파가 있어도 그래도 여태껏 64년간 농란에 왔듯이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기초가 단단했는데 아메이하고 우리를 비교해 볼게요. 딴 데는 비교의 대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메이는 처음 창립년도서부터 어던게 64년 동안 본사 주제에 미국에 있는 본사에서 얘네들이 그냥 펼쳐만 놔도 되는데 뭐 한다고 지들이 아, 자기들끼리 아서 한국은 한국대로 미국, 일본은 일본대로 그룹장들이 자생해서 거기서 먼저 초기에 하신 분들이 또 그룹을 만들어 갖고 그룹 이름으로 모든 시스템을 만들고 뭐또 미국에서 온그 시스템을 그대로 또 한국에 맞춰서 이렇게 또 해갖고 그렇게 해서 꾸준히 발전되는데 괜히 돈 들어가고 그냥 온갖 신경 다 써야 되고 그거를 위해서 또 많은 사람을 써야 되고 하는 그런 짓을 미쳤다고 뭐새삼스럽게할 이유도 없거니와 아메이는 그런 거 절대 없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뭐 1년에 한번 회장이 올까 말까 뭐 한국 정도니까는 그래도 그런 거 거의 없었거든요 그냥 그렇게 도다 굴러가니까 근데 우리는 처음서부터 본사 교육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왜? 회장님께서 어, 여러 다단계를 겪어봤겠죠. 90년도서부터 하셨다니까. 그, 그러니까 그, 거기서 너무나도 패단이 뭐냐면 이게 그룹제로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아이, 그 그룹끼리 그 본사로부터의 예산을 이렇게 받아내기 위해서 프로모션 예산을 받고 뭔가 지원을 받기 위해서 아주 그룹끼리 굉장히 싸움들이 심해요. 엄청나게 심합니다. 아주 원수처럼 그렇게들 지내고 막 그러거든요. 별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는 그런 풍상을 다 겪어보셨기 때문에, 아, 안 되겠다 내가 만약에 창립을 한다면은 그러면 아주 원보이스 원비전 그냥 딴 그거 말고 본사에서 원데이 하고 석세스를 이렇게 그냥 아주 본사에 그거대로 그냥 진행할 테니까 거기에만 한 번도 안 빠지고 참여하면 된다 그래서 여태껏도 성공들 하셨지 않습니까 사실 지금 성공하신 분들은 그거를 지키신 분들 뭐 물론 직급 도전으로 다 그렇게 갔어요 뭐 그걸 부인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초창기니까 그게 가능했고 근데 그나마도 그 본사에서 얘기했던 그원대이하고 석세스에 한 번도 안 빠지고 그렇게 하신 분들이 성공을 하신 겁니다. 그걸 또 부인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는 그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게 있듯이 아메이는 본사 교육이 없이 그냥 여기서 자생된 그, 그분들, 그룹장들. 우리를 보면 뭐 임페리얼 그룹고뭐 어디, 뭐 이더구 임페리얼 그룹이 거의 60%를 차지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저 그때 처음 할 때도 막 한, 막 치고 나가더니 그냥 그때 거의 55%라고 그랬는데 한 55%, 60%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네트워크는 한번 전개되면은 그냥 그 상태로 그냥 계속 가거든요. 또뭐 나머지 또 임페리얼들도 그룹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룹장별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회사에서 하는 거에 그거를 많이 그룹을 크게 만들었냐 이거의 차이지 다 똑같습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큼 가지런하게 되게 잘했으니까 그룹장들 모 임페리얼의 목소리가 그렇게 크게 아미나 일 것처럼 작용할 수 없게끔 원천적으로 막아 놨어요 원천적으로 회사에서 그렇게 주도적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베스트 오브 베스트죠 아주 최고로 그냥 회사에서 그렇게 해갖고 그 막강한 물량을 드리고 그 많은 노력을 해서 그렇게까지 아주 탄탄한 만석을 만들어 놨는데 오게티 딱 하나 그 공백을 뭐가 차지하고 들어왔느냐 그러니까는 본사에서 원데이 뭐 석세스 그거 하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는 정수적인 부분은 우리 센터에서 센터에서 그걸 해야 되는데 본사에서만 다, 다니면 된다고 그랬으니까 그냥 그거에만 몰입을 하고 하다 보니까 그 틈새를 누가 차지하고 들어왔냐면은 말도 안 되는 직급도전이 그거를 차지하고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말도 안 되는 완전 협잡입니다, 그냥 그 사기 사기꾼이 한두 사람이 사기 치면은 그 그냥 사기 개인 사기를 친 거지만 아주 단체로 짜고 치는 고스톱을 때린 겁니다. 협잡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뭐 그냥 줄줄이 샀탕 가야 됩니다. 이때 놓치면 안 됩니다. 뭐 이게 팀워크입니다. 그러고 어디서 주소들은 얘기들은 있어갖고 전부 거기다가 오만 가지를 다 붙여놨어요. 근데 진리는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게 진리지. 그죠? 그게 거꾸로 역행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각뭐발전기를 거꾸로 이렇게 돌리는 수는 있겠지만은 그거는 예, 순리하고는 틀린 거죠. 순리대로 가는 게아니라 진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직급 도전은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아직까지도 여기 미련을 갖고 있으면은 그리고 어떤 분들은 뭐본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게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줄줄이 사탕 이렇게 그냥 누구 갈때 그냥 같이 가막 이렇게 가는 거그런막 질러서 카드 긁어서 가는 거 배팅해서 가는 게뭐우리는 그것밖에 본게 없어요 뭐 배팅하지 말라고 그러지만 뭐안 하고 배겨요 뭐어 뭐고 배는게 그것밖에 없는데 그 다음 대를 이어서 그거 저 인간은 왜안 가지 안 그랬다는 사람도 자기가 이렇게 팀장 되고뭐 국장 되고 그러면은 제일 미워하는 사람이 뭐냐면 은 이렇게 봤을 때 그냥 나는 그냥 고 곤식하게 갈 거예요 뭐 이러고 가서 그냥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세, 세, 세일즈 마스터 갈 생각도 안 하고 막 가, 가지도 않고 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저 화상 저 진, 진상 그러고 막 이게 아주 횡행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화상 진상이 된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뭘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뭘 해보려고 하더라도 이게 네트워크 팀워 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 그 단적인 예가 제가 13년 전이죠 저도 횟수로 보면 13년이고 만약 12년 전에 2010년 5월 달에 왔을 때저놀랬어요 그러면 저처럼 아이에서 제대로 배운 사람들 저 제대로 배웠어요. 저 원래 마케팅 전공이고 서강대학교에서난 진짜 마케팅을 최고로 배웠습니다. 왜? 내가 좋아서 한 학점이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잘 배우고 SK 들어가서 13년 동안 대기업 종합상사 그것도 종합상사 그 당시 연식을 갖고 계신 분들은 종합상사가 뭐 하던 데고 어떤 데라는 걸 대충 다 알고 있거든요 주재원 나가고 이런 건 선망의 대상 직업인데 거기서 제대로 배워서 대학에서 배운 거를 실제 현업에서 그냥 졸업하자마자 일선에서 해 수출무역을 갖다 담당하고 그거를 다 배웠는데 또아메리라 하면서 야 이건 또 이런 세상이 있네 그래고 마케팅이 어차피 네트워크 마케팅도 마케팅의 한풀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론과 실제를 다 갖추고 있는 저 같은 사람도 어 그리고 제가 누구 후원 못할 것 같아요? 제품 못 전달할 것 같습니까? 식은 좀 먹기니까? 사실 그거는 오히려 더 쉬운 일이지 다 해방가락이니까 근데 그거를 했던 사람도 여기 애터미에서는 초창기에 2010년 5월달서부터 제가 이렇게 하고 몇 개월 만에 기진맥진 그리고 여기 아메이가 아니거든요? 애터미거든요? 그리고 그때 당시는 본사도 저같이 아메에서 이렇게 건너온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예, 상당히 경계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예, 그래서 아메이 스타일의 어떤 그, 그거를 그 아메이 출신들은 그런 걸 많이 시도를 하죠 근데 아메이 출신 중에 성공한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고 초창기에 한두 명 빼놓고 그 초창기에 한, 한두 한 사람 누구라고 얘기할 건 없지만 그 사람도 성공한 게 결국에는 결국에는 그러다가 다 직급 도전으로 넘어갔습니다 직급 도전 안하고 성공한 사람 과연 몇명 될까요? 왜? 나는 아니라고 그래도 내 밑에서 pb가 올라오고 직급자가 올라오는 거 그거 아유 그냥 아이 나는 그런거 아시던데 그러면서도 밖에 끔돼 있잖아 거절할 수도 없는 시스템 아닙니까 지금 저희가 무한는정뭐 뭐 어떤 게니까 그럼 그때 뭐 그때는 뭐그 사람이 뭐라 오는 게 아니고 저만 해도 그 정도만 됐다 그러면 그 정도만 됐다 아 어, 어, 이건 아니지만 원칙대로는 이건 아니지만은 그거 받아 먹죠 그럼 무슨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뭐 제가 말은 지금 이렇게 하지만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집단화된 무기력증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냥 지시에 의해서 왜그 직급 도전이 가장 패단이 뭐냐면은 기준이라는 게 없어요 사람을 갖다가 왕따를 시키고 간택을 하고 뭐 이런 거가 워낙에 협잡에 가깝고 협잡이고 그게 정의, 진리에 맞지 않는 거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비비불 여기 공산주의 국가다닌데 비난 비병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아라. 그걸로 완전히 문화를 세팅을 해버렸어요. 그러면은 거기서 그렇게 되면은 공산주의 사회처럼 돼버려요. 그저 김일성이 뭐그저뭐 그, 그뭐 요즘 뭐그 그 친구 있잖아요. 그런 젊은 친구. 그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사람들이 창의적인 그거를 내거나 뭘 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럼 바로 찍히니까 바로 찍혀서 숙청을 당하거나. 왕따를 당하거나 이렇게 되어버리니까는 간신배들만 오케이 아유 그것도 뭐 간택당한 그런 사람들만 성공하게 돼 있습니다 초창기엔 그것도 그러니까 공산당 혁명 성공했을 때 그때 당시에 있는 사람은 어제 나머지는 또 그렇지도 않아요 왜 그게 정의에 가깝지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도 못 살고 집단적으로 못 살지 않습니까 북한 그, 저, 공산주의가 집단적으로 못 살지 않습니까? 너, 너나 할거 없이 못 살잖아요. 소수 몇, 1%나 될까 말까 하는 사람들 외에는, 그것도 초창기. 똑같은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그 현실을 갖다가 분명히 알아야 돼. 아미하고 에터미는 지금, 쌍루마차가 되어 있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우리가 에터미를 한다고 이렇게 아전인스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의 에, 역사는 새로 쓴다는 거, 우린 뭐, 이미 다 직감하고 있고, 이미 수출 실적이나 모든 게 지금 그 가파른 초고속 성장에 그거로 봐더라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못 됨시 뭐가 안됐느냐 그거는 그 직급 도전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야바웃군들그 완전 말도 안 되는 그 협작군들이 만들어 놓은 그 틀에서 아직도 헤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언젠가는 거쳐요 저 같은 사람도 나오고 뭐더좋도 똑똑하신 분들 많잖아요 그저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나는 스폰서고 시스템이고 나는 회장님 말대로만 할 거야 그래서 원데이 석세도 놓치지 않고 전수적인 부분에서는 아주 똘똘하게 나름대로 그냥 울며 불며 하게 하면서 기어세라도 이렇게 해서 다 갖고 똘똘하게 올라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그죠 더 열심히 또 여기저기 벤치마킹하고 또 자기에 맞게끔 해서 시스템을 구축해서 가는 분들이 있으니까 지금 성공자들이 나오는 거일 뿐이지. 그러나 이건 사실은 집단 성공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절대 품질, 절대 가격에 너무나도 좋은 건데 너무나도 안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까 지금 지금에도 절대 늦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는 뭐 세세마가 나오고 그래서 직급 도전이 이제 뭐 명분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서 차근차근히 배우셔서 그렇게 하시면은 여러분들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시간은 여러분들의 경각심 아 이게 또한번 되지 뭐 왜냐면 그 얘기 다 알거든요 하시는 분들도 꽤나 오랫동안 구독자들은 알아요 근데 제 유튜브의 특성상 한 20% 정도만 들어와서 보게 돼 있어요 어, 금서로 돼 있고 제 유튜브 보지 말라고 이미 안묵화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그 나머지 그 20% 정도만 들어와서 보는데 아, 요즘 어떤 현상들이 1년 전부터 일어났냐면은 뭐, 뭐 저기 아침에 새벽 기도를 드리다가 드리다가 이렇게 딱 봤는데 그, 그런 건이 3 건이 있었어요. 요 최근까지 어떻게, 그, 뭐, 믿는 분들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뭐, 뭐라고 하더라? 그분들 표현대로 하면 뭐가, 가, 뭐가 내려왔다 그러더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어, 하필이면 새벽 기도드리고, 이제 유튜브를 딱 틀었는데 제 얼굴이 떴대요. 그, 들어, 들어보다 보니까, 어, 이분은 좀 다르게 얘기하시네? 내 말이 맞, 아, 맞는 거 같네? 그러고 해서 그냥, 그냥 있던 거, 그동안에 있던 걸다 배운 사람들이, 그렇게 갖고 완전히 그냥 이렇게 되신 분들이 꽤나 많이 나와 아주 대표적인 예가 세 분이 계세요 비슷한 사례예요 그러니까는 제가 옛날에 했던 거 옛날에 얘기했던 거 옛날 그것도 찾기도 힘든 거 그게 아니고 가끔 리마인드를 시키는 이런 에, 그 저기 유튜브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이 너무 중요한 순간이에요 마애 구간 또 딸딱구개 이 부분이니까 지금 또 인플레가 물가가 오르고 지금 제2의 쓰나미 IMF는 게임도 안 되는 그런 쓰나미가 지금 몰려오고 있으니까 지금 이 기회에 그 얘기를 하고 다음에 이깔딱고개마의 구간을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더 상세하게 풀어나가겠습니다. 예, 기대해 주세요.